서예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서예는 몇 가지 체가 있죠. 대표적으로 한자 서예에서는 전예해행초가 있어요. 전,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것이 꼭 발생 순서를 말하는 것만 은 아닙니다. 전서부터 생긴 것은 사실인데, 그 다음에 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해행초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겼기 때문에 꼭 해서부터 생겼다고 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는 그 특징을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선서는 음, 어느 글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진시황 우리 아시죠? 진시황 이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 예서가 나왔으니까 음, 광명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 불불 불 모양의 형상을 얹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람이 불을 들고 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떤 빛을 체득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전서입니다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필법으로 쓴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대중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계층들이 썼죠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좀 문벌 있는 사람들 제대로 배울, 배울 기회에 쓰던 사람들은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시대 그리고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시대 에 이르면서 일반인들이 쓰기 좋기 위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인데 굵기 변화가 생겼네요. 여기서는 굵기 뭐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가능획 굵은핵이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획의 변화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서. 그리고 쓰기도 더 빨라졌어요. 이런 둥근 획이 적어졌으니까. 꺾는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꺾었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이에서가 되면서 서민들이 많이 쓸수 있게 되는 혜택을 입었다 볼수 있어요. 나한 말로, 노예도 쓸수 있다 해서 예서라는 말이 있는데, <웃음> 그건 하나의 설이고요. 자, 해서. 해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눈에 익은 채일 수 있어요. 자, 예서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좀 올라가죠, 각도가 이렇게. 그리고 갈고리가 생겼네요. 이 올라간 거 이것이 예선은 거의 평평합니다 그리고 넓적해요 글씨들이 근데 해서는 올라갑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눈이 이렇게 뜬 눈하고 이런 눈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나 영화의 주인공들 이런 눈이 많죠 올라가는 각도 그것이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서는 조금 더 어떤 개성이 강한 그러면서도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렇게 쓰기가 더 빨라요 이에서보다 점점 편리함을 향해서 갔다고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속도가 붙겠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은 그래서 행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절로 나왔다고도 볼수 있죠 행서까지만 해도 좀 알아볼만 합니다 뭐비 광장과 짐작하지지않으세요 그런데 초소쯤 되면은 좀 우리가 좀못 알아보겠네 하면은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치 빠르면 잘 알아볼 수 있지만 못 알아볼 만한 글씨도 많아요. 자, 한번 이 글자는 알아보실래냐 볼까요? 못 알아보겠죠? 아 그럼 초성 갭이다 하시면 돼요. 초서. 밝글 명자입니다. 자, 이것을 행서처럼 써볼게요. 이쯤 되겠죠? 서체로 써볼까요? 이서체로 써볼까요? 이행서체로 써볼까요? 이행서 써볼까요? 이서 그리고 이런 갈고리가 없죠 납작하죠 그리고 수평 거의 수평을 그립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이행초 아발글 명자를 그러면 전소로까지 가보죠 전서에서는 뭐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한 가지만 보자면은 해달 전서에서의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구분하실 수 있겠죠? 전서, 예서, 해에서, 형서, 초서. 오늘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맛보았습니다.